부트라게뇨 되게 인기 많죠 부트라게뇨 솔직히 제일 좋은건 제가 얼마전에 강화를 했었던 부트라게뇨 오카 아이콘 오카가 가장 좋지만 폭력적인 이런 부분 이제 또 이거 이 시즌 뭐라고 하죠 오렘 AD였나 이 시즌이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급여가 근데 막, 이게 더 높네 8과 8자 5카로 둘다 본다 치고 근데 급여가 이 정도인데 이럴 거면은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스트라이크로서 제희볼 거고 한 다음에는 급여가 이게 1이더 낮은데 보면은 어 이거 뭔가 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 붙들은 그냥 아이콘이죠? LN 한 6카로 보고 플러스 2시키고 군대라 하면은 급여 똑같고 드리블 헤더 몸싸움 헤더 솔직히 바바짜긴 한데 테크니컬 있고 LN도 솔직히 내가 돈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LN을 쓰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음. 아니다 나는 돈이 진짜 많다 하시면 이제 아이콘 이렇게 하시는게 맞고 여기서 플러스 2 된다 치고 플러스랑 시야 어차피 안 때릴 거니까 상관없고 커브, 민벨 적극성 특징, 칩슈 선호? 굳이? 이거는... 가격이 별로 없다 하면 이제 부트라겐 btb 아니다 나는 좀 그냥 쓸 거다 하면은 어 LN 그 다음에 LH 아 LH는 8카가 있어? 맞다. 야 10카 자 10으로 볼게요 LH는 8카가 있기 때문에 10으로 보면은 급여 이 정도 차이인데 이 정도면은 진짜 어메이징한거죠 야 이거 팔카 급여치고 LH 8카 진짜 지린다 LH 8카 뭐 하시랑 솔직히 LH랑 비교를 하기에는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제가 근래에 재밌는 걸좀봐왔거든요 TT 10카 이게 TT 10카가 구할 수 있으면 진짜 TT 10카로 썼어요 시티 10카가 여기서 플러스 9가 더 된다 치고 급여 1더 낮은데 진짜 어메이징 합니다 플러스 9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랑 완전 비등해 완전 비등하고 특징마저 스피드 드리블러에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건 이거랑 두개 급여 치고 봤을 었때 여기서 플러스 9가 됐다라고 보면은, 진짜 어느 정도, 많이 비등이네. 플러스 9가 됐다라고 보면. 급여에 비하고 봐도 7 차이 나는데, 플러스 9가 됐다? 그리고 스텝마저도, 진짜 어메이징한 거야. 여기 다 빨개, 그렇게 되면. 플러스 9. 음. 한 진짜 1, 2 차이 밖에 안난 거예요. 아이콘이랑. 거기다 심지어 스피드 드리블러에다가, 테크니컬 드리블러, 강화차기. 아, 1 0칸 m 구해보고 싶다, 이거. 와, 강화해가지고, 붙여버리면은, 음. 야. 그래서, 부트라겐이요, tt. tt가 가장 좋은 걸로 하고, 요거 두 개도, 사실 tt가, 부트라겐는 농협보다도, tt가 제일 좋은데, 여기에서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그건 조금 곤란해. 어. 나 tt. 아이콘 오카가 제일 좋지만은 TT10카라고 한다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TT10카가 제일 좋습니다 음. 실제로 TT10카를 쓰는 영상들을 몇개 봤는데 부트라기뇨 800억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오카보다 심지어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차라리 이거 17로 스트라이커 10카를 딱 써놓으면은 그것만의 또 간지가 있으면서 다른 수비나 아니면 다른 윙어 안그래도 급여가 없는데 요거 10카로 줄여놓고 다른 선수를 쓴다? 그것만큼 큰 메리트가 어 있겠어요 음. 다른 선수들더 높이는? 아니면 진짜 골키퍼를 높여도 돼? 심지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레알마드리드가 있기 때문에 쿠르투아를쓸수 있단 말이죠? 쿠르투아 고강? 미쳤죠 그거는 그냥 진짜로 음.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걸 10카로 구할 수가 없어 거의 뭐 세우첸코급이죠 세우첸코도 지금 제가 LH 8카 고하려고 했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어. 이미 많이 걸려있어가지고 구할 수 없고 그리고 아이콘보다도 LH 8카가 훨씬 좋아요 세우첸코도 솔직 아이콘 5카가 디기 좋긴 한데 8카랑 10 LH 8카 이 정도 급여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해준다? 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죠 그런 느낌으로 나와 음. 오케이 선수 분석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